파란 색깔로 칠할 이 친구, 아 이걸로 이렇게 칠할 친구는 음흠. b의 공집합과 a의 아 b의 여집합과 어, 어, 음. a의 교집합이니까 이 친구들이고 이렇게 네. 볼 친구들이 음. a의 여집합에 음. 아,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니까요. 음. 잠깐만요. 어... 요렇게. 거기왜 자꾸? 왜이꾸왜 자꾸? 왜 자꾸? 또 그래? 왜 시작해. 네, 이렇게. 네. 해서 자이왜 자꾸? 왜8꾸왜 자꾸? 왜 자꾸? 왜이꾸왜 자꾸? 왜 자꾸? 왜 자꾸? 왜 자꾸? 왜 자꾸?